투블럭 오면 안 돼? No, 투블럭 안 쉬운데? 안돼 안 돼. No. 알았어 우리 초보명사분들이크는데 있어서 좋을 겁니다 <목소리도> 그럼 일단 머리를 옆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렇게 바싹 쳐가지고 좀 깔끔하게 네. 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올려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 투블럭은 안하고 네, 투블럭은 안 쉽고 투블럭은 안 돼? No, 투블럭 안 쉬운데? 안돼 no. 알았어 투블럭, 투블럭 안하고 네. 약간 위쪽으로 싹 올려가지고 좀 라인을 좀 깔끔하게 일정 네. 쳐서 치고 그 약간 전형적인 가르마 타가지고 약간 이런 좀 스타일을 좀 내주, 내주자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납작해. 뭐 약간 짱구는 아닌 것 같아. 살짝 짱구긴 해. 근데 이제 약간 싹 쳐가지고 위로 탑 부분까지 살짝 올리게, 올려서 탑 부분은 좀 살려주고 밑에 라인 쪽을 올리는 커트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될것 같아. 위쪽에 이 부분도 좀 많이 두껍고, 어좀 약간 뭉쳐있는 기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수처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마저도 쫙 잘라가지고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게, 뒤쪽은 좀 올라가고, 음. 양쪽 옆은 조금 더 올라가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래서 앞머리 쪽하고 이쪽이 살짝 길어서, 어 이쪽 가르마 부분도 살짝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알았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윗부분 같은 경우 투블럭이 아예 없는 사람이 모셨어요. 그래서 투블럭을 내가 권유했는데 안 한대요. 왜? 요즘에 투블럭 안 하니까. 좋아. 그래서. 일단 투블럭을 안한 상태니까 이대로 살짝 올려가지고 윗부분 여기 뭉쳐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밑으로 다 내리신 상태에서 위쪽을 먼저 위쪽을 이렇게 공략을 해주세요. 위에를 이렇게 위를 먼저 살짝 이렇게 공략해주세요. 자 오늘은 밑에서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부터 공략을 이렇게 살살 해주세요 어차피 밑에는 좀 짧게 치신다그랬으니까 이렇게 좀 공략해 주시고 위쪽에 부분을 다 정리가 어느정도 됐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 어 조금 짧게 가기로 했으니까 6mm 탭을 끼시고 보세요 6mm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푹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이거 올려주세요 이런식으로 밑에 라인을 쳐주시는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살짝 또 튀어나와 있죠 미리수가 달라서 그래요 6mm 니까 여기는 길고 그러면 이 라인을 연결시켜 주셔야죠 지금 현재 요기 요부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위로 올려줬다가 내고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올려주시면 층이 조금 바뀌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치세요. 편하게. 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될것 같아요. 밑에는 3mm. 요만큼만 올려주세요. 빠싹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걷어주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3mm 그 다음에 0mm 0mm로 밑에 바닥을 살살 이렇게 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그라데이션이 살살 되면서 우리 손님도 좀 깔끔하다는 걸 느끼시죠 어때? 괜찮아? 어, 좋습니다 그렇지? 어, 좋아요 그렛나루 부분은 나중에 더 잘라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가이지를 살살, 살살, 살 해주실 때, 귀의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귀 쪽을 살짝 조심하시고, 살살 나가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어때? 일자로. 졸. 해지지 안 보고 잘라도 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하십니다 이런식으로 오른쪽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많이 뭉쳐 있어요 투블럭이 아닌데도 뭉쳐 있어요 그런 무슨 말이에요 자라긴 는 너무 많이 자라왔다는 거지 손님 입장에선 빨리빨리 다니세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위에 부분은 약간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쳐주세요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먼저 쳐주시고, 밑에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바닥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위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6mm 탭을 끼시고요. 똑같이 올려 주는데 여기서는 이 지금 잘라 놓은 거잘르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바로 밑에 부분까지만 살짝 가주세요. 그리고 관자놀이 쪽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게이 부분은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났으면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까먹고 안 자르시는 미용사 초보 미용사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손님들이 안 까먹기 때문에 꼭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선수까지는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은 0mm 이렇게 0mm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안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보여 드려야지 자 3mm를 0mm 전에 3mm로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잘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라인을 정리한 후에 다시 0mm로 머리를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 밑에만 그러면 약간 그라데이션이 손님 입장에서도 어,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또 하얗게 치지 말라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지 평범한 사람들 너무 하얗게 치면 싫어하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를 잘 하셔서 그분이 하얗게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너무 바싹 안 치는데 정도껏 치고 좋아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 가지 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되죠 옆쪽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자자자자자자자 그렇게 자를 때귀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귀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정말로 깔끔한 일자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쳐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 숱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얇고 모발이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잘랐다가 큰 낭패를 얻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푹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없어요. 근데 여긴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을 너무 바싹 치게 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올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를 너무 짧게 자르면 머리가 툭 꺼져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치실 거예요. 위로 올려 치긴 할 건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옆머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위를 에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 위쪽을 가이드 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6mm 탭을 끼셔가지고 위로 싹 올려주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살이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자 위쪽을 살짝 들어 줄때 탭에 요 부분을 등을 대고서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근데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세워서 절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mm를 먼저 쳐주세요. 이렇게 다 끝에까지 다 쳐주시고 3mm, 3mm로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좀 세워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미용사로서 그라데이션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밑에 라인은 1mm 치셔도 되는데 라인을 잡은 후에 정리하듯이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라인은 이미 이 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밑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라인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잔털 제거도 잘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0mm로 살짝 밑에 라인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지금 현재 오른쪽도 다 끝난 거죠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 윗부분을 먼저 공약을 해주세요 이쪽을 푹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쪽에 약간 이렇게 라인을 살살 정리를 해주시고 위쪽에 약간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고 밑에도 살살 정리해 주면서 어 어떤 이렇게 연습량을 많이 늘리면 좋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세요 한 번씩 더 이렇게 자를 때 신중을 기해서 잘라 주시면 손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6mm입니다 6mm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잘라 주세요 3mm로 밑에 라인을 세워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느 정도의 그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0mm로 자르기 전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이 가이드 라인을 잡아서 그대로 나와있는 이날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끊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도 렇게이 누를 때 피부가 아프지 않게 천천히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0mm로 머리 끝을 날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뒤쪽도 마찬갑니다 맨 뒤쪽의 짱구 부분도 이쪽 가이드라인하고 이쪽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얼추 맞춰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가도 돼요. 근데 오른쪽부터 갈 거예요. 저는 왜? 오른손잡이라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살살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빗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빗으로 충분히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실 때, 6mm. 6mm를 위쪽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내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여기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3mm로 살살 긁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너무 천천히 해도 안되지만 너무 빨리 해도 안돼요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장장장 해주세요. 템포는 장장장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가이드라인 잡아 놓은 이 라인을 한번 더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쪽에 라인이 잘 됐는지 한번 더 이렇게 만져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6mm를 올렸을 때이 가이드라인이 선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가 있어요 이 선을 우리가 없애는 거죠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크는데 있어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걸 그냥 지나가고 멈춰버리면 예전처럼 미용실에서 잘못 잘라서 오신 손님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많이 안 잘랐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가이드라인이 살짝 없어지면서 높은 상고식으로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옆가위질을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안 잘리고 나갔던 부분들조차도 네, 미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손님들도 아, 오늘 참 디테일하게 잘라주시는구나 하죠. 이렇게 그랬을 때 머리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됐죠. 그 물은 한 번씩 뿌려주시고 약간 살짝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응. 머리를 수술치고 질감 처리를 해서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시면 머리가 많이 뻗치니까 그 부분은 약간 나중에 배제하시고 나중에 좀 약간 한번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은 언제냐. 마지막 마무리 할때 살짝 끝에만 수술 쳐주시면. 근데 수술 꼭 쳐야 끝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초보명사 분들 중에도. 워낙 수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위쪽하고 앞머리 쪽은 어느 정도 길러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네. 위쪽은 그냥 정리만 해주시는 걸로 오늘 끝내는 게. 맞죠. 네. 어, 그래서 원래 약간 길게 머리를 길게 자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많이 잘라 봤자 손님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질감 처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위쪽에 이 안쪽 부분을 들었을 때이 안쪽 부분에 살짝 질감 처리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초보명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도 마찬가지 여기를 살짝 이쪽으로 걷어 놓고요 그 다음에 수술 약간 이렇게 질감 처리를 살살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손님으로서는 뻗치지 않는 머리가 되겠죠 자기존에 가르마도 있지만 라인을 따야 되니까 정리를 잘 하신 상태에서 이쪽 위에 라인을 살짝 잡아 주셔서 클리퍼를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살짝 이렇게 얇게 따 주실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 주시면 아주 깜쪽같이 이거 우리 가름맛한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해주셨을 때 완전히 스타일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머리 어때? 괜찮지? 네. 자 초보용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